나오 이것도 나오고, 난 저거는 뭐 디스나고 뭐어 나오면 걔네를 조금 이렇게 표시해주는 음. 편인데. 네네. 좋아요. 와, 그리고 음, 이렇려렵지이고더 팩트 있잖아요. 그리고 네. 뭐, 뭐 이렇게 있는데. 음.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는 아닌데 지금 A에서 디스 나오고 더 팩트가 나왔어요. 그 앞에 더 팩트가 무조건 나, 그 팩트가 문제 나와 있, 더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아. 어. 를 보면은 일단 C 소는 뭐 진실이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은 더 틀릴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얘랑 연결해가지고 일단 어, 일단 그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 보면은 더 어, 저널리스트가 나오잖아요. 네. 해가지고 이 앞에는 무조건 한뭐 얘네가 얘네